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, 오늘 9월 6일 산물 그 간조시간이 6시 35분 아 6시 42분인데 오는 길에 백사장항을 들렸습니다 입질이 영 시원찮길래 지난번에도 소개시켜드렸으니까 그냥 영목항으로 달렸습니다 그때 원투낚시하러 왔었는데 이제 그 먹이가 풀리고 한번은 밟아봐야지 하던 차에 연목항이 왔으니까 뭐 단차는 뭐 항상 이정도훅보다좀 짧게 차 타고 오면서 노래도 부르고 피곤하고 하니까 목소리가 잠기네요 자 연목항은 지금 간조가 막 지나고 들물이 될겁니다 어, 들물이 됐는데 들물이 되면 수협을 등지고 바다를 바라봤을 때자 배들의 방향이 보이시죠 저 배들이 저 배들 방향이 방향대로 조류를 짐작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지금 주차장이 앞으로 좀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 이쪽이 들물 쪽은 와류가 생기는 이 지형이에요 그래서 이쪽이 들물 포인트입니다 오늘은 뭐 단차 바닥에서 얻는 얘기 훅보다좀 짧게 줬으니까 있으면 갑오징어나 주꾸미 둘다 돌려보겠습니다 물려줘야 말이지 자 이.. 쪽 포인트는 가보징어 시즌이 되면 참 좋은 포인트이긴 한데 자 보시다시피 밑걸림이 좀 사악합니다 탐색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저처럼 어정쩡하게 이렇게 하시면 여기는 다 걸리고 보통 한 바닥에서 단차한 20cm? 20cm 정도 주시면 그래도 좀 덜합니다 채비를 만들어셔가지고 아예 바닥에서 단차를 좀 띄워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편이 새비들 나일론으로 만드시는게 좋겠네요 여기가 바닥에 밑걸림이 너무 심해가지고 저기 선생님 잘 잡으시네 주꾸미가 막 나오나봅니다 뭐가 툭 쳤는데 자 갑오징어는 촉수로 공격을 하죠 뭐 연어 오징어가 다 그렇던가 근데 이 거부징어 음. 녀석은 촉수로 공격을 하고 음. 촉수만으로 막 흔들 때도 있고 덥석 올라탈 때도 있는데 괜찮은 안전장치는 뭔가 움직임이 살짝 느껴집니다 느껴지시면 한 오, 속으로 5초 정도 세세요 그런 후에 나머지 작은 다리들이 올라타도 되는지 아닌지 이 녀석이 감을 잡고 그 다음에 먹이 활동을 하려고 어. 다리를 올립니다 짧은 다리들은 그러니까 잡을 시간을 좀 주세요. 바로 잠금은지면은수만구지하시게될 겁니다. 은지때 간조가 겹치면 원래는 이렇게 은 오늘 산물인데 유속이 이렇게 느린 날은 지금은 어가 이 내양 쪽으로 안 들어옵니다 잘 그래서 사리때라든지5678 아, 구물 그때는 참 좋은 간접 포인트입니다 음, 기분 좋게 가보진어가촉수로 톡톡 건드려줬는데 왜 바닥까지 끄냐면 여기가 은폐은폐하기 좋은 바닥에 그 밑걸림 많은 곳에 가보진어도 있죠 그래서 이애기가 밑걸림을 타고 넘어갈 때 때 입지를 합니다, 아버지. 자이 화면에 잡힐려나 모르겠습니다. 머리가 보이시나요? 물이 쭉 가고 돌아서 다시 슬쩍 돕니다. 돌아서 나가는 물하고 또 부딪히는거죠. 속조려야 뭐 제가 알 방법이 없고 저쯤에서 딱 입질했는데. 갑오징어는 쭈꾸미하고 좀 다르죠? 바닥에 한 20초? 20초 정도 기다리셨다가 앞으로 턱 끌어보고 탐색하는 겁니다, 그러니까. 한 3, 4년 전까지만? 그때까지만 해도 갑오징어참 많았는데. 유명해지고 3년, 4년? 4년 전쯤부터 거의 씨가 말랐죠. 간간이 나오는 수준. 지금은 카페 명이 바뀌었는데 그때 2011년인가? 그때 제가 조인기를 써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 말고 저 반대편 제뒤편 이쪽에서 45마리를 잡은 적이 있어요 거의 선상조거였는데 근데 그때 그냥 던지면 나왔습니다 45마리를 새벽 5시 반이었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물발이센 날이었어요 그 다음엔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고 그 오징어에 대해서 좀 알아가다 보니까 그게 성체가 돼서 자라서 먼 바다로 나가려고 할때한 번쯤 모입니다 스쿨링이 돼가지고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 10월 말인가 그때쯤에 그때 밥도 못 먹고 잡기만 했습니다. 1 시간 반, 2 시간 동안. 사장님, 옆쪽에서 보니까 계속 잡으시던데, 좀 잡으셨어요? <목소리> 뭐가 나오나요? 조꾸미 쭈꾸미 나오나요? 갑오징어. 아, 갑오징어. 사모님, 사이즈는 좀 어떤가요? 갑오징어가? <목소리> 작아요? 달려보세요 쭈꾸미는 어. 있습니다 확실히 연못강에 연못강에 쭈꾸미가 없는게 말이 안되지 아이에 가보지거만 노려볼까? 차 거의 15 15에서 20 왔다갔다 한 마리 걸었습니다. 아이고, 조금이네. 난 또, 가오징어라고 아이고. 쭈꾸미만 나오네요, 쭈꾸미만. 어? 쭈꾸미도 말이지. 오호, oh, 예. Yeah. 갑오징어입니다. 예, yeah. 진짜 작죠? 갑오징어 한 마리 했어요. 근데, 이건 뭐 방생 사이즈가 있는 건 아닌데, 이녀들은 선상에서 나중에 잡고 할 테니까, 자, 구경만 시켜드리겠습니다. 아까 저 녀석이 이렇게 괴롭혔나봐? 조금만 더 크면 먹을 수 있겠어. 한 마리 구경시켜드렸어. 저도 구경했고요. 영목항에 조그만한 사이즈들이 참 많았었습니다. 이만때면 황색이 위로 잡았어요. 하나만 더 해주겠습니다. 거징어기도 했고, 잡기도 했고, 촉촉하는 게, 거징어가 입질이 굉장히 미약하죠? 자, 캐스팅 하시고, 착수하시고, 원출 보시면 쭉 딸려가는게 보입니다 그게 딸려가는게 멈추면 바닥에 착수를 한거예요 기껏 내가 저기까지 던졌는데 원출 좀 늘어뒀다고 미리 릴링하셔갖고 원출 감으시면 던진거에서 당겨지니까 굳이 그러지 마시고 여유줄 주셨다가 딸려가는게 멈추면 그때 늘어진 것만 감으신거예요 원투도 똑같습니다 갑오징어가 왜 조류가 빠른 날에 강파제 인근으로, 이 내만으로 산작장이나 이런 쪽으로 붙냐면, 아, 두 종류 의 녀석들은 물빠리 세면 해음을묻쳐요 모기 활동 잘 못합니다. 그래서 와류 지역이나 녀석이 느린 쪽으로 붙게 마련입니다. 두 종류 낚시, 워킹으로 하시려면, 사리때, 전후. 어물도 괜찮습니다. 5, 6, 7, 8, 9물. 그럴 때 갑오징어 낚시가 좋아요. 워킹. 조금 무시 1, 2물, 3물, 4물까지도 선상물대죠 그러니까 물대라는 게 아주 기초가 되면서 가장 중요한 거니까 바다 낚시 접하시는 분들께서는 물대, 물대 꼭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해는 못할 것 같고 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냥 소식만 전해드리네요 백사장앙도 그랬지만 영목항에서도 오래는 못할 것 같습니다 오후에 약속이 있어서 아직 살았어 어 물에 들어가자마자 헤엄칩니다 자, 가야 될것 같습니다. 저대 들어간 배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포인트 옮겨서 좀더 해볼까 해도 155km 달려가서 씻고 약속이 있어서 가야 되겠습니다. 자 때마침 딱체비가 뜯겨주네요. 안 돼. 다 이렇게 텐트 갖고 오셔도 주차장이 넓으니까 영목한 좀 쉬실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근데 주말에는 좀복잡복잡해요 어디든 감수하셔야 되니까 감수하시고 이렇게 오실 수 있으시면 영목항은 참 좋은 춤도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